기계박 피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여드름 흉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는 고익수성외과 원장입니다 여드름 흉터에 대한 것을 기계박 피로까지 하려고 교정하려고 저희 병원을 내원하시는 분들은 물어보시는 말들이 있어요 이거는 여드름 흉터는 재발하지 않나요 여드름 흉터는 기회박피로 나아집니다 그런데 앞으로 생길 그분의 여드름까지 해결은 못합니다 기회박피는 여드름으로 생긴 여드름 흉터를 개선하는 것이지 여드름을 막아내는 시술은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설명드립니다 환자분한테도 얘기하고 기회박피를 해서 여드름 흉터는 좋아졌는데 다시 여드름이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드름 치료받으셔야 됩니다 여드름 흉터는 여드름으로 인한 결과물이지 또 다른 질환이 아닌 여드름 흉터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기회박필요한 방법으로 교정이 됐고 그 다음에 계속 나오는 여드름은 피부과나 그 여드름 전문 클리닉에서 열심히 교정을 하셔야지 새로운 여드름 흉터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것 말고 여드름이 생기지도 않았는데 여드름 흉터가 기에박근 나아졌다가 다시 나빠졌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완전히 새살이기 때문에 다시 또 그런 식으로 나빠질 이유는 전혀 없죠 여드름이 생기는 것만 잘 막아주시면 또 다른 여드름 흉터의 재발은 피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열심히 수술하시고 여드름이 나면 여드름 관리 열심히 해주시고 그러면 좋은 피부로 사실 수가 있습니다